미라클 엠지 마사지 건약 1분 내로 설명 끝내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딱히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이 기계는 두드리는 것 밖에 못해요 올해 이제 많은 연예인분들이나 유명 이제 인플루언서분들께서 조금 근사하고 멋지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아무리 좀 생각해봐도 뭐 그렇게까지 홍보할 정도의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. 괜히 뭐 비용만 더 비싸질 뿐이죠. 근데 뭐 그분들이 열정이나 노력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. 혹시나 뭐 기분이 나쁘셨다면 사과를 드리겠고요. 네, 뭐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게 마사지건 본체고요. 이게 부위별 헤드인데요. 뭐 헤드를 부위마다 교체해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뭐잘 모르겠어요. 뺐다 꼈다 너무 귀찮거든요. 그래서 내 바디에 됐을 때내 바디가 원하는 거, 그 헤드 사용하시면 돼요. 네, 그래도 어이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과 이 영상을 찍는 의미를 갖고자 핵심 두개는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나 진짜 이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운해얼 그러니까 일단은 이마사지건의 장점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가 간편해서 회사나 운전할 때나 그 언제 어디서나 부담없이 마사지를 할 수가 있다는게 첫번째 장점이고요 그리고 두번째 핵심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마 이런 똑같은 모양의 미니 마사지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저희 미라클 MG20만의 자신 있는 차별점은 전체적인 이 바디가 알루미늄으로 설계되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설계되어 있는 마사지건들보다 내구성이 첫 번째로 우수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내구성이 좋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모터의 축을 꽉 잡아줘서 소음이 굉장히 적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이건 마사지건 가볍긴 합니다만 플라스틱보다는 아무래도 무게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묵직한 타격감을 줘요. 아마 마사지 받아보시면 여러분 진짜 홍콩 갑니다 여기까지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